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파텔과 오피스텔의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파텔과 오피스텔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틀리게 오피스텔과 아파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아파텔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특례 눈으로 대출 자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현재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아파텔. 적어도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라면 1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최소 2억이 넘게 되면 은 사실 아파트 거래하고 틀리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판매하는 사람들은 뭐 저층과 고층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고층의 비유가 좋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원룸에 2층을 구입하거나 4층을 구입한다고 해서 월세가 더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의 차이에서 임대가 조금 빨리 나가냐, 늦게 나가냐, 느 아니면 뷰에 따라 임대가 조금 빨리 나가냐, 느 늦게 나가냐, 느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금액 차이는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할 때는 그렇지 않죠. 뷰가 있는 곳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아파텔, 서울, 경기에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짓기가 어려워서 오피스텔이라도 짓고 그리고 아파트 임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임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짓고 아파텔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넘으면 임대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오피스텔이 향후 가격이 상승해서 두 가지가 가치가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하는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생각외로 2, 3억대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일부 통화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분양 관계자들의 얘기만 믿고 구입을 했다. 그런데 실제 분양 관계자들은 분양만 하고 대부분 끝납니다. 결국은 임대 사업으로 구입했는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부동산에서 임대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 사례들이 많고요. 물론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소위 말해서 뭐 여성분들, 원룸이 위험하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 일부 맞을지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신축 원룸에 요즘 같은 경우는 cc 카메라가 곳곳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행각 외로 오피스텔이 뭐 제주도나 서울 경기 인천 만큼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임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값이 비싸다 보니까 원룸 짓기가 무리죠 원룸 건축하는 게 무리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워서 원룸을 짓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들이 많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또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특히 아파트는 대출까지도 DSR 규제에 막혀서 보험자리 특례론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거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일부 내리면 매매라도 되지만 은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아예 제대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파텔을 분양받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너도 나도 구입하길래 구입을 했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다. 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싼 편이고 아파텔은 그나마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파텔을 많이 구입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아파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 면적과 실평수를 비교해 보면 공급 면적 대비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게또 문제고 서울 경기와 틀리게 거래 자체가 예전부터 많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 경기도에서 대박을 쳤다고 해서 너도나도 대구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좀큰 평수로 분양을 했는 것도 있고 아파텔 마찬가지 일부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봐도 뭐 예전에 경상 같은 경우 아니면 수승구에도 시즈 같은 경우 실제 아파텔를 분양을 한다는 현수망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파텔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는 애물단지가 되었는 상황들이 많고 거래 자체가 안된다는게 더 심각한 상황인데 예전에 잘 나가던 서울마저도 현재 아파텔과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은 거래 절벽이 되었습니다. 뉴스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 주택 규제를 쏟아내던 이전 정부에서 오피스텔 시장은 유리없는 큰 호황을 노렸다.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값과 고강도 규제로 무주택실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을 대체제로 삼으면서다. 특히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중대형 면적의 주거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트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로 작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이라 여겨 각종 과세 의무를 다했지만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취급돼서다. 내집 마련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았으나 일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오피스텔 시장 문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가파른 금리 이상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오피스텔 시장의 찬바람이 거세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반사이익을 누린 지구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6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450건이다. 1년 전 1,237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3.6%야 대폭 줄었다. 정부의 일삼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2월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8월까지 1,000건 이상 거래되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9월 800건으로 내려앉은 후출곧 세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10월에는 지난해 거래량중 가장 적은 5 3 9건을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았다. 아파트 대비 대출 등규제가 덜하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서다. 오피스텔은 전 물량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LTV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 전용 59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의 경우 이름처럼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이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 수요도 대거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됐다. 하지만 단기간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굳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부동산 1일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4 1176건으로 2021년 대비 34%가량 감소했다. 전용 면적이 큰 오피스텔일수록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543건으로 1년 전 대비 78%나 쪼그라들었다.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같은 기간 54% 감소했으며 40제곱미터 초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마이너스 45% 20제곱미터 초과에서 40제곱미터 이하 마이너스 27%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만 유일하게 거래량이 12% 늘었다.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 하방압력도 거셌다. 전용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의 지난해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41%로 201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전환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2021년 매매가격이 10.84% 뛰었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10.31%포인트 줄어 0.53%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시장에 관심이 멀어지면서 공급 물량도 감소제다. 2019년 1 0 8,355실에 달했던 입주 물량은 지난해 5 5,444실로 반토막났다. 올해 예정된 물량은 이보다 적은 4 6,930실이며 내년에는 2 7,103실까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만큼 당장 오피스텔 시장에 반등을 꾀하긴 힘들 거란 관측이다. 윤재 부동산 아리엘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선별, 청약이나 실세보다 저렴한 금매물 등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대비임대차 상법 등에 대한 구속력이 강한 편이어서 높아진 대출이자 비용을 임차인에게 넘기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시장 약세와 고금리, DSR 규제 등으로 아파트 거래는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아파트 대비 규제 문턱이 낮아 대체 시장으로 성장한 건데 이제는 외로운 아파트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중대형 평형의 경우 시세 차입 기대감도 크지 않아 수요자들이 전처럼 유입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